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신축년 원숭이띠 원숭이띠 올해 총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 공통운으로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여 조금 흔들리겠습니다. 전반기는 기다리고 어, 후반기에 도모하셔야겠습니다. 어, 그리고 뜻밖의 어, 재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에, 잔머리 쓰지 말고 대범하게 행동하셔야겠습니다. 어, 힘들 때는 어, 동쪽 또는 동남간방에 잘 아는 사람하고 의논하면 순조롭게 풀리겠습니다. 나보다 큰 사람을 경계하시고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겠습니다. 이럴 때 뜬구름을 잡지 말고 실속을 찾아야겠습니다. 올해는 문서의 변동이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사업 운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올해 잘 보이지가 않으니 눈을 똑바로 뜨야겠습니다 아니면 빛 좋은 개설구가 되지 않도록 만사를 침착하게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아, 매사에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 베푸는 것도 가려서 해야겠습니다. 아, 종본을 시키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점검을 하셔야겠습니다. 아, 올해는 믿는 도끼에 바등 찍히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조심 하셔야겠습니다. 지난해 힘들었다면 금년은 새 희망의 해이나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하고 순리대로 해야 흥하게 되겠습니다. 마음만 급하고 일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분석하여 일의 순서를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입니다. 아, 직장인들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빛이 잘 나질 않겠습니다. 기와집을 지어도 깨어보면 허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상대 의견을 존중하면서 오히려 득이 되겠습니다. 대인관계도 불안하고 어, 또 사표 또 변동 변화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버티며 누울 자리를 알아보고 움직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어, 주변 직원들도 바뀌게 되겠습니다. 어, 교직 이사, 관직, 방송, 관광, 외교관, 서비스, 유통, 부성산 등의 직업이 어울리겠습니다. 아, 올해 보정, 약속 하지 말고, 아, 보정 쓰지 말고 약속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옛것을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매사 서두르지 말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문입니다. 산에서 탈 돌다른 것 흙다른 것에서 탈이 잘 납니다. 병이 나도 도액을 하면 오히려 잘 풀려서 전화위복이 되는 해입니다. 냉, 신경계, 심장, 면역계, 정신질환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올해 병원은 북쪽 병원으로 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양방이 잘안 통하면 동쪽에 있는 노인 한방위를 찾아야 겠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북쪽에 있는 스님에게 가서 풀어주고 여자보다 남자 법사의 비방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애정운 입니다. 어, 올해 애정문은 원숭이가 소를 만나니 예,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아, 착하지만 고집도 세고 어, 펜대로 먹고 사는 사람이 예, 많겠습니다. 아, 똥고집은 버리고 어, 덕성을 살려야겠습니다. 아, 올해는 상대방 말을 귀담아 듣고 소통해야 하겠습니다. 아, 정명기 결혼운은 좋으나 움직이지 않고 잘난 체하면 어렵겠습니다. 아, 결혼 못한 사람 사방팔방 어른에게 부탁하면 인연이 나타나겠습니다. 부부는 문서 정리 안된 사람 문서 정리 하셔야겠습니다. 시소식 문서 받는다고 급하게 서불지 말고 문서 속에 구설수 돈 나갈 수가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산철학관 2021년 신충년 원숭이띠 새해 운세였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앞날에 행복과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